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인데요. 여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은 주요 Q&A 부분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Q&A를 중심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4월달에, 4월 29일날 그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불과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행은 7월달부터 했고요.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가 대책을 이렇게 또 발표하느냐. 그런 규인에 대한 답변은요, 예? 추가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어서,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고, 이런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을 하고 있는 게 지속되고 있다. 그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그래서 총량 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이제 우선 대응을 해놨는데 이게 뭐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어, 가계부채를 제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원래 계획 세웠던 것을 당겨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 최근 가계부채는 어, 이런 상황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 2021년도에는 이미 100%를 넘어서 104.2%네요 한국은. 다른 나라는 독일은 57.8%네요 올해. 21년 2분기 그 증가율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냥 던져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온 국민이 다 개인적으로 부실해지면 이 일을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한답니다. 음, 그 다음에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려놨더니 그거는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어, 하겠다고 라 하고요. 향후에 이제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나누어서 갚는다는 그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답니다. 뭐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조치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놨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지금 4.4분기 지급액에서는 총량관리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집단장금대출 있잖아요. 그런거는 입주사업장을 잘 이제 TF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별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무주택이나 서민들의 LTV는 10% 또 완화를 해주고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도 7천이었던 걸 1억으로 늘리고 초장기, 모기지, 40년 만기 그런 것도 공급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요. 차주 단위 DSR 조기 시행 및 산정 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차주 단위의 그 DSR을 적용을 하는 그거는 그동안은 어,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그동안은 어떤 그 대출 관리였던 거죠. 여기 나와있네요.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를 뭐 해왔는데 이제는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 대출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걸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금융회사가 차주로부터 대출상환을 못받게 되더라도 담보 처분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규제였던가 하면 앞으로는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빌려서 차주를 보호를 하겠대요. 과하게 대출 뭐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한지 적정한지 이거를 아주 엄중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불효 불급한 투기 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도 지금은 DSR을 이제 광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2금융에도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냐. 어 그랬더니 그러든지 말든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하는 걸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서 제2금융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1금융하고는 약간 DSR은 좀 다르게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관리는 하겠지만 DSR 기준은 제2금융권은 제2금융권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되도록 어, 앞으로 차주단이 DSR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럼 계속 대출을 쪼우겠다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긴급자금 300금 그 미만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이나 이런건 또 dsr 에서 제외하고 뭐 이런것들도 포함이 돼있고요어 제2금융 아까 차주단위 dsr 은 은행권은 40% 인데 비해서 제2금융권 보험회사나 이런게 제2금융이죠 그건 규제 비율을 50% 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보험회사하고 은행하고 뭐 적용하고 하는 그 담보의 성격 차주 특성 이런게 다 다르다 그래서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있고 이래서 다르게 적용한다 이런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차주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대출액 기준 및 적용 받는 시점 이거 언제냐 이랬더니 2022년 1월부터 하겠답니다 2022년 언제부터야 2022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차주단이 대수할 어,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총 대출 한도가, 어, 뭐 1억 초과, 뭐또 2억 초과, 뭐 이런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표가 나옵니다. 다시 짚어드릴 거고요.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이 대 s r 적용을 한다, 되어 있고요. 어, 그니까 1월에는 전체 총 대출이 2억 초과하는 그런 이제 차주들은 차주 단위 대사를 적용을 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1억 초과하는 대출을 가진 사람은 전부 차주 단위 대사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 근데 어 요거 아니라도 지금도 이미 그 대출 그 규제 지역에 6억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1억 초과 이런 건 이미 지금도 차수단이 DSR 적용을 받고 있죠. 그거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올해 5월달에 신용대출을 0.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8월에 주담대를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이럴 땐 1억 8천이 됐죠. 그 내년 3월에 신용대출을 이제 2천만원만 더 받더라도 차주단이대 s r 이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초과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합산해서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1월부터는 아까 총대출이 2억 초과하는 경우에 차주단이대 s r 이 적용된다 했죠. 그럴 때 이미 내년 2월이 됐는데 이미 대출을 받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미 초과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러 초과되는 거를 상환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대출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상환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신규로 지급되는 대출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총대출이 2억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규, 2억 넘는데 신규 신청하는 건 원래 된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신규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어,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여기 초과되면 차주단위 DSR 적용이 되는 차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 DSR이 40%를 초과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져 있습니다. 향후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근데 다만 여기 아까 1번, 2번 여기 DSR 이미 40% 넘었거나 이번 추가 대출로 DSR 40% 초과하게 되면 추가 대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가 이 대출은 또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외에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벌어서 갚는 거 외에 이미 돈 갚을 수 있는 재원이 돼 있는 그런 대출이겠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대출 요런게 어, 있는데요 어, 여기 제외되는 거 한번 볼까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 제외입니다 추가 분담금 소합은 분양가 3억 인데 감정평가 1억 또 추가 분담금이 2억 이잖아요 2억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통 60% 하면 이 60이 1억 2천 정도 되겠네요 요거에 대한 중도금 다 제외입니다 제외 차주단이 DSR에 안 들어갑니다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외입니다 서민금융상품, 이런저런저런 기타 등등 대출, 대학생, 청년, 회살론 이런 것까지 다 제외입니다.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제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제외해주네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처럼 분양받은 거에 중도금. 이주비, 중도금대출, 재개발, 재건축에 별 3개 다 제외해줍니다. 별 3개.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 별 3개 다 제외해주네요.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2차 보전등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대출, 자연재해지역에 긴급하게 해주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이런 걸 제외해줍니다. 어, 내년에 아까 차수단위 DSR 계산할 때뭐 재개발지역에 이렇게 이주비를 받고 있다 그기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을 받는 게 있다 그건 다른 대출한도를 안 까먹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되고 있다 대출한도에서 제외해 주네요 전세자금대출 받고 있다 제외해 줍니다 보험약관대출 일으켜서 급하게 돈을 썼다 제외해 주네요 그 다음 10번 차수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요건 총대출이 역을 말합니다 그 시행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통 총대출이 2억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 받는가요? 이래 물었어요. 예시를 해놨습니다. 올해 5월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이 떴고 그래서 내년 1월에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시행이 된그 이후에 상금대출을 3억을 받게 됐어요. 뭐 2억 초과했잖아요. 해주느냐 이, 얘기,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2단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이 적용이 되죠. 2억을 초과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에 장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을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예시들은 이 사람은 올해 5월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죠. 그러면 장금 3억 원래대로 하면 실행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또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모집 공고가 어, 안 했다라고 할 경우에 모집 공고는 안 했지만 착공신고를 했어요. 착공신고를 했거나 어, 여기에 양정 1구역 같은 경우에 착공신고 됐고 이미 수리됐거든요. 근데 아직 입주자모집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를 말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조합원의 그, 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그런 구역 그럴 때는 관리처분인가 난그 당시에 그 기간이 요 밑에 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뭐 7월 이후에 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양정 1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월 20일인가 착공계가 수리가 됐거든요 어, 규제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지역 어, 6억을 초과한다 만약에 집값이 분양가가 6억을 초과한다 이러면 이때 이미 그, 그 차주별 dsr 이 적용이 되게 돼 있겠죠 근데, 조합 분양가 6억이 안 넘어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겠네요. 요때착공개수리 되고, 그리고 내년 1일부터, 이제, 그 개인별 2억 초과하는 대출이 돼서 차주별 대사 시행되더라도, 요때 됐던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금을 치더라도, 잔금이 만약에 3억이다. 이러면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왜 그렇게 주느냐 이랬더니, 잔금 대출 차주의 분양 당시 기대 이익을 보호 분양 당시에는 당연히 대출될 거라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을 거잖아요 어 그랬을 거였기 때문에 어, 그거는 계속 지켜 주겠다 이런 뜻이래요 2단계 시행 전에 모집 공고가 나갔거나 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적용 안 되고 옛날처럼 그냥 대출해 준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아까 어,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이 DSR이 적용되는 경우 이거는 아까 앞에 예를 들은 것처럼 이 표에 있던 것처럼 7월 이후에 6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올해 7월 이후에 그런 경우에 그거는 적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제도 시행 이전에 2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 만기를 늘렸어요. 그러면 이 만기도 새로 뭔가를 신용대출을 한 걸로 보고 차주단위 대 s r 이 적용이 되느냐 이랬더니 제도 시행일 이후 어요거는 신규인 대출만 총대출 2기를 초과할 경우에 어 적용을 한다고 라 되어 있죠. 그러면 만기 자체를 신규 대출로 보느냐. 이걸 또 짚어봐야 되겠죠. 내가 원래 그전에 2억을 초과해서 받고 있었는데 제도시행 이후에 신규로 가계대출 받는 차주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도시행 이전부터 아예 차수 단위 DSR을 6억 초과 집을 샀다든지 이래서 이미 적용을 받고 있던 차주 그거 다 그냥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은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면 신규가 아닌 대출로 봐주는 게 있어요. 아까 대출 연장 만기였죠.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출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그거에 대환 재약증의 경우 등은 신규 대출이 아닌 걸로 본대요 이런 내용이 다 바뀌게 해서 금리도 바꾸고 뭐 만기 조건도 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 연장하는 그런 거는 신규가 되는데 어 그런 그게 변경하는 게 기존 대출을 기간 연장만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환 재학증에 그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재학증의 경우 등은 신규 대출이 아니래요. 단지 잘못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럴 때는 개인별 대사이 적용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간 뭐 연장하는 거 적용되나요? 하면 적용 안되네요. 그죠? 그 신규 그거인 경우니까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 2억이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 안합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대환 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를 줄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있던 대출 2억 5천 받고 있었다. 2억 5천 그대로 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그 다음에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해서 원래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차주단위 DSR이 그데 나중에 대출금 일부를 갚아가지고 2억 이하가 되었어요 어, 2억 이하가 된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지급할때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느냐 이랬더니 뭐 이하가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 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 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직급을 해가지고 총 대출이 2억 이하인 경우에 얘기를 하네요. 원래 뭐한 2억 5천이었는데 그 중에 뭐 원래 2억 5천이면 적용 대상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1억 5천 갚았어요. 1억 남았죠. 그런 상태에서 최소 1억만 더받아가 2억 안쪽이야 어, 이게, 그,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지. 거기서 1억 천 받아가지고 다시 합이 2억 천이 됐다. 뭐 2억 초간다. 그러면 다시 적용됩니다. 그 다음, 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 의의는 이렇게돼 있는데, 나눠서 갚아야 질적 건전성을 뭐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한다 돼있고요 어, 그 다음에 실제로 분할 상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 신용대출을 분할 상환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또 요건이 있는데 거치기간 없이 초장부터 다 분할상환 해야 되고요 특별균등분할상환 대출이 최장 10년 안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대출액 4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금액 범위여야 되고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네요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DSR 산정시 실제 만기를 적용하여 만약에 실제 만기가 최장 10년이라면 10년을 적용해서 일시 상환 일시상환, 대,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 취급 가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대요. 요 보시면 DSR이 5년 적용되면 41.3으로 어 40% 넘으면 그 개인별 차주별 DSR이 40% 초과되면 안 됐잖아요. 근데 분할상환기간을 8년으로 했더니 상환 그... 그게 좀그 변동이 돼서 36.3%로 대출이 지급이 가능해지는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은행이랑 잘유언 하셔서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에도 송량 관리에서 전세 대출을 올해 말까지는 제외한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외하는가 이랬더니 제외 안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제외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출을 관리를 해도 전세를 활용을 해서 갭 투자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못 받아도 통전세에 들어오는 데는 대출 안되잖아요 안하잖아요 우리 대출 대신에 전세를 받잖아요 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60 70% 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뭐 규제가 안되면 이 사실은 대출 규제가 뭐 어떻게 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전세대출도 규제하는 총량에는 너가 한답니다 근데 몽땅 떨어져 갖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올해처럼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게 이제 조금 미리미리 그걸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전세 대출은 뭐 공급을 하되 어쨌거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우리 크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아까 이또 중요한 거에 이렇게 대출들을 해줄 때 온갖 제한이 다 따르잖아요. 어떤 제약들이 따랐습니까? 주담대를 받았어요. 주담대. 그러면 따르는 그 규제가 기존 주택을 처분 약정을 합니다. A 아파트 있는데 B 아파트 샀어요. 6개월 안에 처분해야죠. 조정지역을 샀다 하면. 이런 처분 약정. 신규주택으로 전입도해야 됩니다. 전입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 집사면 안 됩니다. 2018년 9.13 그 대책 이후에 추가 집사면 안 되죠. 이런 주담대에 대한 규제. 규제. 그다음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을 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했어요. 집을 내가 사면 전세 들어가 있는데 비싼 집을 사가지고 그게 작년 1월 이후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세대출 회수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요거는 작년 11월 이후에 1억 초과하는 1억까지는 괜찮아요.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어, 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면 신용대출 회수되죠.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따르냐 이랬더니 대출금 회수하고 주담대전세대출 약정 위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직업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처분조건, 전입조건, 추가주택구입금지 추가주택 구입금지약정 그 이행률은 뭐 굉장히 뭐 많네요. 생한자금 고액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이 어, 전부 다, 다 대출받았는데 이행을 다 거의 다 대부분 했네요. 어, 이렇게 제도들을 시행을 하겠답니다. 요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한번 정리하면 전세자금대출, 어, 대출 총량 규제에 넣어서 내년에는 계속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아까, 어, 여기에, 여기, 개인별 그 DSR, 차주 DSR을 내년 1월부터는 2억 초과, 그 다음에 7월부터는 1억 초과하는 총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어, 개인별 차주 DSR 그걸 적용이 돼서 대출을 못 받게 되기가 쉬운데, 그 대출 범위에 제외하는 게, 아까 어떤 게 있었나요?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당첨된 거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런 거다 다 제외입니다 제외 됐습니다 중요한 대출들이 굉장히 그 부분은 아직 장점이네요 서민들이 재개발 지역에 집한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관리처분이 나고 그래서 뭐 계약금도 넣어야 되고 중도금 넣어야 되고 뭐 이럴 경우에 그냥 그거는 다 그대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괜찮죠? 나와 있네요 300만원 이하 소액자금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우리하고 크게 연관되는 건 아니라서 오피스텔 중도금,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다 이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오늘 발표한 자료라서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개인의 살림살이를 나라가 많이 걱정을 해주네요. 나라빚도 뭐 지금 문재인 정부 한 4년 동안에 배가 증가했던데 나라 부채는 누가 걱정을 해줍니까? <웃음> 우리 개인의 부채는 나라가 걱정을 해주는데 어, 현금 가진 자만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건지 지렛대가 점점점 없어가는 건지 뭐 키다리 아저씨 어깨가 없어서 가네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